이번역은 화정, 화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역은 신둔도예촌, 신둔도예촌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타는 곳 안쪽으로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센텀시티, 센텀시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백스코나 신세계 센텀시티로 가실 분은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남 미남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래, 가래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전의 대표 한방병원 대전대학교 둔산 한방병원으로 가실 분은 2번 출구를. 척추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하는 자생 한방 병원으로 가실 분은 1번 출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월평, 한국과학기술원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역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이번역은 화원, 화원역입니다. 내리는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역은 작전, 작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잊으신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와 만나는 가장 가까운 길, 공항철도를 이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번 역은 언주, 언주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사가정, 사가정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가정, 가정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광주 송정역. 광주 송정역입니다. 이 역에는 국창 임방울 전시관이 있습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광산구청이나 목포, 서울 방면의 열차를 이용하실 분은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의정부 중앙역입니다. 이번역은 동백, 동백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때 출입문과 승강장 사이 간격에 주의하십시오. 지금 대화, 대화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하게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촌, 방촌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열리고 닫힐 때에는 무리하게 타지 마십시오. 지금 녹동, 녹동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께서는 한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저 대저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논현, 신논현행 일반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내리실 손님이 모두 하차하신 후 질서있게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제업무지구, 국제업무지구의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께서는 안전선에서 한 걸음 올라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행신, 행신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역은 공항 화물청사. 공항 화물청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역은 공항 화물청사. 공항 화물청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역은 초림. 초림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역은 청계산 입구. 청계산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동대 동원, 동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때에 출입문과 출입장 사이의 간격에 주의하시기 바니다 이번 역은 동황 동원, 동황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김해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실 분은 이번 역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동작 동작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지금 수서, 수서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께서는 한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께서는 한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대구은행, 대구은행역입니다. 내리는 문은 왼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쪽으로 갈 승객은 이번역에서 내려야 합니다. 이 역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거나 탈때 조심하십시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화정. 화정. The doors are on your right. This stop is 청평. 청평.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is stop is Potiguge. Potiguge. The doors are on your right. Please watch your step as you leave the train. This stop is Onju. Onju. You may exit on the right. This stop is Uncheonjang. Uncheonjang. This stop is LRT Uijeongbu. Now arriving at Myungji University Station. You may exit on the right. Please watch your step. This stop is Sawol. Sawol. This station is Namguangju. Namguangju. The doors are on your right. This stop is Komam. Komam. This stop is Juwan. Juwan. The last station. You can transfer for Inche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This stop is Pupyeong. Pupyeong. You can transfer to j u h u a n Seoul. The train bound for Haeundae, Changsan is now arriving. The train for Oido is approaching. This stop is This stop is Tosan, Tosan. The doors are on your right. Please watch your step as you leave the train. This stop is Hungbuk, k w a n g w o n University. You may exit on the right. This stop is Sajik, Sajik. This stop is w i j a n g b u w j n g b u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is stop is Kwangmyungsa-gori, w a n g m y n g s a g o r i The doors are on your right. This stop is Kuam, Kuam. The exit doors are on your right. This stop is Kumdansagori, m d a n s a g o r i The exit doors are on your right. Please watch your step when you get off. This stop is s a h y e o n s h y e o n This stop is Chilgok Unam, Chilgok Unam. We shall shortly arrive at Unsa. you may exit on the left this stop is airport cargo terminal airport cargo terminal you may exit on the left this stop is sadang sadang the last station you can transfer to green number two line thank you this stop is Sujiga office station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is stop is Dejong Dejong You can transfer to Busan Metro Line number 3. This stop is s a m u n Market. s a m u n Market. The exit doors for this stop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뚝섬. 뚝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서울숲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t u k s e m Resort. 뚝섬 Resort. The doors are on your right.